아아야아 어, 네. 급하게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야하는 아~ 금이하 아. 로가 아. 이제 시작을 시을 이렇게 만더고 놀아주면 기는 아, 다리 아프다 그러요 여기 왼발 부상이 있어가지고. 강도 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키가, 키가 좀 살살 차고 주먹 위주로. multim 들요 예. 배송이 준비해 다음 몰아 몰아 몰아 들어가 계속 몰아 압박해 압박해 다돌리고 선생님 계속 돌아요 고속에 들어가지 마 돌아 돌아 돌아 그렇죠 돌면서 아프다 많이 내 앞손 자세여 자손내 손이 너무 안 나와 앞손 많이 내더 Thank <laughs> you. 마. 응. 어. 발 차지마. 왼발 안 아. 아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아 아빠 주지마. 아빠로 안따주지 마. 손하고 오른발만 봐. 손하고 오른발. 따라오자. 손하고 오른발 손하고 오른발 아빠 주마따라 주지마. 자 틱. 나. 여기 사람 다 아우. 도아다 아. 발나발축발 축발, 야 앞선데. 손 내, 손내 견제가 되지. 계속 내 계속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바로 붙여 아, 붙여봐 투닥버려 투닥거려 세끼나 질러 그러잖아 아투닥려야지 아, 감사합니다 창이야 창희야 형내 계속 내 계속 내 계속 쉬지마 쉬지마 네. 거리를 네가 잡아야지 네! 야! 기다리지 말고! 네! 잡아 잡아! 너 먼저 뻗어도 너 길잖아! 축발축발축발 또! 발 그렇지! 출발! 같이 보다축발 늦었어! 다시! 그으로 셋업하고! 셋업하고! 손으세 셋업하고! 오른손 셋업하고! 오른손으로 셋업 해야지! 오른손 셋업! 그렇지! 그렇지! 다시 넣요 꺾어서 오버서, 일찍 일찍 다 오버서, 하면 안 돼, 정직하자서 오버서, 오버서, 오버서, 서 오버서, 오버서, 오버서, 오서 오버서, 오버서서 계속 프레스 에 액세치 말고 플래시 플래 계속 하고, 계속 하고, 계속 프레스 프레스 플래시부 자, 자. 오른손 세다하고 다시 한번더 계속, 계속 똑같이 계속,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어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다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조심해 된다 손 어, 당기고 한번더 축발 축발 축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